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가발 코디 중년의 가발 코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발은 저희 한국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수출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90년도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몇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는요 부위층과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과 이렇게 두 그룹으로 거진 나눠져 있고요. 이잘 사는 사람들은요, 인도네시아의 자원과 연결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개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인도네시아의 그 빠사르바르라는 그런 백화점이 있는데, 이 백화점에 가시면 이 숙녀복 코너에 이 가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발 코너에 가시면 가발을 또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매장이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서 이 가발에 대해서 한번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이 가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분 전환도 되지만 저희가 나이가 들면 여기 머리가 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나름대로 가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요 이렇게 머리를 올릴 때 가지런하게 이렇게 머리를 잘 정리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해주셔서 뒷머리를 좀 꼬아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핀으로 이렇게 검정색 핀으로 하면 이제 나중에 저 가발이 가발 사이에 또 보이지 검정색이면 잘안 보이겠죠 핀요 그래서 핀을 또 검정색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좀 가지런하게 실핀을 좀 사용을 좀 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부위층들이 가발을 많이 사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좀 습득을 해서 가발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집게로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게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아주 굉장히 허사하게 보이죠 그리고 고대한 것처럼 이 말르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가발, 가발이 굉장히 좋아요.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요. 이런 가발 착용하는 거는요. 마르신 분들한테도 제가 좀 추천을 좀해 드리고 싶어요. 굉장히 좀 화사해 보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등치가 더 있어 보이고 좀 골격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. 더구나 이 모양은요. 이렇게 어, 이렇게 볼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마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발을 이렇게 또 가볍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헤어스타일을 좀 만드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.